<웃음> 이 자식들 아아 아. 아,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? Really 아, n i g g 다뭐 하고 있는 거야? 뭐 하고 있는 거야? 딱 무명한 그거 있네 자리? 어아 역시 어 역시 팔란이다 늘러 이 자식 팔란 너이 자식 야 팔란은 어쩔 수 없다 사회악이다 팔란은. 척척. 어. 어헬테닝이 <웃음> 자식. 마 어, <웃음> <웃음> no, d o 어! 아 <웃음> 기회주의자 같은 놈들 <웃음> 이 사람들 진짜 기회주의자가 너무 많구만 자식들 <웃음> <웃음> 뭐야? 야, <웃음> 이거 난투가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이상하네. 나는 왜1대1 1대1 상황이면 안 나오지 이상하게? <웃음> 이자식 진짜 몇몇 사람들은 진짜 난투를 즐기고 있는데, 아, 진짜 어떻게든 저희 저희 엉덩이를 노리려고 오는 무리들이 있어요. 어떻게든 어떻게든 엉덩이를 좀 음, 어떻게 해보려고.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겠죠. 안 그렇소? <웃음> <봄>. <웃음> 날먹 어 안돼 안돼 이봐 저리 믿겨 친구 난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진짜 나만 노리는 거, 아이 어떻게든 나 죽이려고 아 살았어 <웃음> 이 자식들 아하 아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<웃음>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이제 아셨습니까 제가 난투를 왜 안하는지 이건 1대5야 이거는 공투? 아 이거 하자고 공투 그래 차라리 공투가 낫겠다 어. 아 그래도 좀 싸울만 하다 이제 어 싸울만 하다 팀 가르니까 안되지? 어디서 뒤접을 넣으려 그래 oh, 안돼! <웃음> 아제 아, 아, 아, 아, 아, 이봐 유사특대검 흐흐매료하지 <웃음> 아, 말라고 그 많든 사격장 연습이 오늘의 빛을 보겠군 <웃음> 안 돼. <웃음> 나의 방패가 아제딱 아, 한번만 더 해봐야겠다 야팀 더럽게 쎄네 아, <웃음> 장난아니지 우리팀? 어이 어이 도와주러 가자고 역할이 분배되어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거? 어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혼란한.. 틈을 다뒤져 어.. 혼란한 틈을 다 뒤자 어, <웃음> 혼란한 <틈을> 다 뒤져. <웃음> 어. 오 엘드니 이리와 엘드니 어딜가 어딜 가. 오, 딜 도망가 어디서 감히 어 <웃음> 됐다 됐어 됐어어 버프는 다 걸었어 지금 <웃음> 어 역전하면 돼 역전 어 역전하면 돼아이제 <웃음> 끝까지 매력하려고 하네 어 우리의 단합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<웃음> 됐어